음. 이거 빼놓을까요? 아, 괜찮아. 네, 세요 어제 약간의 음주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근무를 좀와다다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지만 기쁜 상태랍니다 동생이 악기를 고치러 가야 돼요 수리를 맡기러 가는 거여서 그 수리하는 곳이 의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운전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의왕도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와 이쁘다 야, 슈퍼 DNA 오늘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틀었어요 원래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밀접 접촉자여서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증상은 없고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죠 이제 여행 계획도 잡아놓고 다시 3월부터 이제 대학원 수업도 들어가고 계획했던 것들을 여행 다녀와서 해야지 했는데 어 여행도 다 취소를 하고 지금 자가 격리하면서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청 좀 무기 이렇게 지고 잠도 많이 자게 되고 열심히 막 지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오늘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는 예정이었는데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이따가 또줌 미팅으로 미팅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좀 뭔가 제 일상이 안정되지 않은 기분이랄까?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코로나 10만명 시대인데 괜히 10만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주변에서도 많이 생기고 회사에서도 많이 생기고 회사에서도 지금 거의 풀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태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자체 자가 격리가 사실은 뭐 끝났는데도 제가 알아서 조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기운도 없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할 일은 많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뜬 계기로 다시 한번 기운을 내보려고요. 제가 만든 알리 올리오와 샐러드입니다. <웃음> 제 사식이에요. 야영아, 언니 이제 회의해야 되는데 나갈까? 나가자. 미안해. 야 응, 가자. <웃음> 미안. 방금 화면 공유 잘 되는지 <웃음> 줌으로 팀장님과 머쑥한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서는 못 찍겠어요. 혹시라도 찍힐까봐. 뭔가 저의 기분을 대변해주는 검정색 옷. 회사 갈때 이렇게 후드티 입고 가본 적한 번도 없는데 오늘 회의 후드티 잼. <웃음> 사람이 집에만 있더니 거의 정신을 놓고 말았지. 뭐야? 네. 올해 원숭이띠가 삼재라더니 제가 삼재인가봐요. <웃음> 아니 어,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인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금 먹튀의 위기에 처했답니다. <웃음> 아니 어, 사실 어, 보통 이제 작업을 하면 그 금액 단위가 100단위였어요. 근데 어. 이번 건은 설 연휴 전에 들어온 작업이고 적은 건이고 그래도 최소로 제시한 견적가보다도 조금 더 할인을 해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실 저한테는 굳이 안 해도 될 작업인데 워낙 부탁을 해서 작업을 해서 드렸고 지금까지도 그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 전에 1월 중순쯤에 작업을 받아서 설 끝나고 결과물을 드렸고 그리고 거의 지금 뭐한 달이 좀안 되는 기간 동안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전말이 있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소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저한테 요청한 날짜가 작업이 끝나고 결과물을 드린 것보다도 보름이나 지난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뭐 회사의 그 지급 결제일을 뭐 감만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늦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케이스인데 어찌됐건 저한테도 뭐큰 금액은 아니거니와 그리고 작은 기업이니까 또 일반 회사처럼 지구 결제일이 한 달에 여러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한 달에 딱한번그날일 수도 있어서 얘기를 안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청하신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어요. 오전에. 근데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드렸어요. 아, 아직 안 들어왔다. 확인 한번 해달라 했는데 확인하고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했는데 그날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오늘 월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늦게 요청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은 하는데 발행 요청한 날에 발행해드렸고 저한테 지급해야 되는 날인데도 지급이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안 받고 갈까 생각하다가 넘어갈까 하다가 이거 넘어가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전화를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컨텐츠가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아직 입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아, 그럼 몇 시쯤 입금 가능하세요? 아 출발 전이니까 출발 6시 전에 내가 게요아네 알겠습니다 사채업자가 된다면 이런 기분일까? 아니지 나는 높은 이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원금만 내라는 거잖아 내가 왜 돈을 독촉하고 있는 거지? 삐뚤어질 때다 오늘 6시 기다리고 있겠어 골프도 하고 발레도 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해냈다